유튜브 영상은 어떻게 퍼질까요?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원리! 이것은 뭘까요? 제가 짜장면 먹는 영상을 올립니다. 최초에 100명에게 도달이 됐어요. 먹는 영상이 70명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 70명과 비슷한 취향에 700명에게 도달이 되고 그 중에 500명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더 넓게 유사한 취향에 5000명에게 도달이 되고 3만이 도달이 되고 20만이 도달이 되고 하다가 100만이 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이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비되며 최초 공개 후에 20일 만에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콘텐츠의 수명이 다해갔지만 미국의 초유명 기획자인 스쿠터 브론의 공유 하나가 내간을 때린 겁니다. 폭발! 쾅! 쾅! 공유 이후 쾅! 당일날 만 2천 년의 공유가 일어났고 해외 시장에 퍼지게 된 겁니다 추천이 추천을 부르고 도달이 더 넓은 도달을 부르게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내 채널도 대형 유튜버가 언급 한 번만 해주면 팍뜰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만든 게 다이아몬드 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자기가 만든 영상 컨텐츠가 너무 애정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는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실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은 돈을 쓰는 겁니다. 쿠터 구론이 트레이될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적극 집행한다면 일단 초기 마중물은 해결될 겁니다. 특히 유튜브, 페북, 온라인 광고는 정밀함이 최고 장점인 광고인 거예요. 900만원 정도만 집행해도 목표로 한타겟에 숫자에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수준의 트래픽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돈 써도 실패했어요? 기드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낮은 클릭률은 썸네일과 제목의 문제 짧은 시청 시간은 내용의 문제 편집과 연출의 부재인 겁니다 결론은 소비될 수 있을 영상을 잘 받는다면 그 타겟이 되는 소비자가 행복한 소비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옥 속에 묻혀 있으면 팔릴 수 없을 거예요 최소한 소비자에게 선택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상품 진열에는 올려야 하는데 마케팅과 유통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품 진열에 올랐다고 소비자 선택 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썸네일 제목 역시 소비되기 좋도록 제작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포장지의 가치는 거의 상품 내용 전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을수록 오히려 내용물 보다도 포장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대형 채널과의 콜라보나 유명 유튜버가 언급해 주는 것 역시 최초 마중물에는 주요할 거예요 최초 마중물 개념은 거의 광고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었어? 한번 써볼까? 당연히 제품이 좋으면 계속 팔려서 살 거고 안 좋다면 다시는 안 사거나 할 겁니다 둘중 하나일 테지만 광고하지 않았다면 아예 존재조차를알 수가 몰랐을 겁니다 마중물 넣은 이후에야 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비슷한 영상들의 다음 영상으로 추천되거나 시청자 유튜브 첫 페이지에 뜨면서 영상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재미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정보가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마중물이 필요하시다면 광고를 하세요 내 영상을 평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회수를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찍고 싶은데 시간 나은대로 많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